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선생님의 마음 이라는 내용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음, 제가 얼마전에 수업을 하다가 왜다나 라는 이름을 쓰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 채널을 열게 됐는데 저는 다나 라는 이름이 장명을 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 생활을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음,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고시원방에서 상도동 고시원에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시원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굉장히 좀 오래 걸렸었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사실은 많이 컸죠. 많이 돈도 많이 벌게 됐고 어, 강의하는 분야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좀 많이 변했는데 뭐, 얼굴도 좀 많이 변한 것 같고 젖살도 많이 빠졌고 그때비해 가지고는 이제는 좀 성숙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전에 선생님의 마음 뭐 이런 걸로 해서 tmi 를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학원 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뭐 월급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해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첫 직장이 굉장히 저한테 안좋은 기억을 남겨 줬었고 고시원방에 처음에 올라왔었던 이유가 음, 서울에 취업이 돼서 사실은 올라왔었는데 입사 하루 전날에 어, 특채로 뽑혔었던 회사에서 입사가 취소가 됐고 이렇게 회사가 합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입사 전, 전날에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먹고 살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뭐 학습지 선생님도 해봤었고 뭐 알바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보험 설계사 뭐 면접도 갔었어요. 그런 것들도 해보고 사실 돈 벌려고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젊은 20대 때에 하게 됐었던 모든 것들을 좀 아등바등 살았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명동 길바닥에 있었던 시기 5천원짜리도 못살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용돈을 굉장히 풍족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줬었는데 서울에 올라오고 나니까 용돈을 또안 주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저한테 지금은 얘기해 주실 수 있다고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용돈을 안 주면 금방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품안의 자식이니까 저희 경상도에 어머니가 또 계시니까 뭐연고도 없는 기, 뭐 서울에서 얼마나 또 버티겠나 어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빨리 김천으로 내려오게 경상도로 빨리 내려오게 만들려고 어머니가 일부러 돈을 안주셨다고 <웃음> 이제는 얘기 하셨는데 그 덕분에 사실은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죠 예전에 뭐 버스 차그 버스 카드 하나 그 국민은행 뭐죠 그 후불 교통 카드, 그 체크카드 하나만 들고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녔었고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버스 타는 법도 사실 잘 몰라서 버스 항상 그 환승 태그를 안 해가지고 버스 탈 때마다 2천 원이 넘게 차비를 내면서 다녔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 생활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었고 고시원에서 살다 보니까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창문은 있었어요 창문은 있었는데 창문을 열면 그 고시원 창고에서 있는 그 공기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를 또뭐 그런 방에서 또 살기도 했었고 창문이 있는 방은 또 비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3개월 정도 살다가 집을 신림동 고시촌으로 옮겼죠.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에 뭐 보증금 300에 음, 25만원? 30만원 30만 정도 되는 월세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월세방에서 어, 아르바이트 하루에 3개씩 하면서 첫 회사 때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었 여직원들이 잘못 지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고 그 회사에서 이제 벤처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입사 취소된 다음에 들어갔던 첫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는데 그 벤처기업에서 굉장히 여직원들이랑 되게 힘들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에 알바를 3개씩 뛰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거죠 어 그러다가 뭐 하루에 알바 3개씩 뛰었을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고시원 고시촌에 있는 만화책방에서 하루 2시간 문 닫는 알바를 했었는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시촌에 있는 이제 고시를 공부하는 분들이 그 책방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책방에 오시면은 어... 이 인사를 해주는 그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 여자는 네가 인생에서 처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고시촌에 들어오고 나서는 인사를 해주는 알바 여자를 만나기에는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고시생들이 제가 있는 그 2시간 동안 문 닫는 그 12시부터 딱 새벽 2시까지 했었는데 그두시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책방에 오게 된 거예요 알바를 두달 정도밖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문을 닫는 알바여 가지고 입간판이 바깥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책 이렇게 써져 가지고 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은 제가 한 번도 들고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거죠 항상 제가 끝날 때에 그 고시생 중에 어느 누군가 무협지를 빌리러 오는 어느 누군가가 그 입간판을 들어다가 안에다가 넣어줬었고 뭐. 선물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귤뭐 뭐, 그때 겨울이 었었거든요뭐 귤도 받았었고 음료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향수도 받았었고 어, 굉장히 선물 세례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굉장히 거기서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고시생들에게 그러다가 어 입사가 돼서 cj 올리브영 이라는 데 입사가 돼 가지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그곳을 그만두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알바 하루에 세개할 때는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뭐 티켓을 배부하는 그 티켓 링크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여러분 그 예술 뭐 연극 같은 거 보러 가시면은 예약했는 사이트별로 가서 예매권을 찾으시잖아요 그 예매권 알바를 했어요 시간당 5,000원 준다고 그래서 했었는데 시간당 페이는 좀 비쌌는데 문제는 배부가 끝나고 나면 다음 회차 배부까지 시간의 텀이 많이 길어 가지고 실제로 근무시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받았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끝나고 나서 컴퓨터 과외 알바를 갔었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12시에 책방에 이제 만화책방에 문을 닫아주러 알바를 갔었죠. 그렇게 하루에 알바 3개씩 뛰다가, 어, 올리브영 가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거의 1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음, 이제, 아, 내가 잘 맞는 일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어, 오지랍을 떨수 있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게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되게 많이 느꼈죠 컴퓨터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말을 많이 하고 오지랍을 떨수 있는데 좀 영업직이 아니면서 좀 뭔가 내가 조금은 좀 나아 보일 수 있는 직업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 강사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물론 제 전공이 컴퓨터 교육이기는 해요 복수 전공이 유아 교육이고 유학 교육, 어, 복수 전공이 유학 교육이고 주전공이 컴퓨터 교육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할수 있었던 거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었죠. 그런데다가 컴퓨터 특기자로 대학을 갔었고 하다보니 컴퓨터는 잘했었거든요. 컴퓨터 자격증이 벌 그때만 해도 한열몇 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도 하,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컴퓨터는 잘하니까 컴퓨터 선생님이 되자 뭐내 자격증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직업훈련학교라고 했던 곳에서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강의 시작했을 때도 사실은 너무 어렸었기도 했고 그때 오셨던 학생분들이 다들 저, 저, 저, 저보다는 나이가 다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수업 받으시는 분들도 좀 힘드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잘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이야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원래 좀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익숙하듯이 강의를 했었지만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가르쳤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월급을 받는 것보다 프리랜서가 나은 것 같아서 프리랜서로 나왔고 프리랜서로 학원 강사에서 그냥 머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학원 강사에서 머물지 않고 매일 번매 매일 매달 좀 내가 좀더 나은 곳에서 강의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잡부포가올 때마다 올라오는 것들이 잡코리아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서치를 해 가지고 계속 이력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스트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베이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마켓 옥션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네이버나 카페24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하고 뭐 타고 다니는 차나 하고 다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되게 곱게 자란 사실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어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었던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만이라도 만약에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 매 순간 열심히 산다면 조금 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좀더 나은 미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푸시를 해주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충분히 또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20대 청춘을 살았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사실 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올라와서 일 밖에 뭐 돈을 버는 거 외에는 사실은 해본 게 거의 없고 저의 일기장을 봐도 일기장에 빼곡히 적혀 있는게 뭐 강의장 어디에서 돈이 얼마만큼 벌 거고 이달에는 얼마 벌었는데 좀더 줄일 수 있는데 는 통신비에서 좀더 줄이자 뭐 여기에 보험비에서 좀더 줄여야 돼뭐 그래도 기부는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열심히 써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쉬는 방법도 잘 모르게 된 사람이 됐고 음.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됐지만 매일매일 잘 자고 잘 먹고 어 좀더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도 많이 겪었었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시고 계시고 똑같 저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고 아무래도 삶에 대처하는 자세 자체 같은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제 동생만 해도 굉장히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저희 언니만 해도 굉장히 안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프리랜서라는 거는 불안을 사랑하는 직업이거든요. 디지털 노마드, 뭐 겉으로는 되게 거창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내일 당장 내가 갈 곳이 없지 않을까? 나를 강의에 불러주지 않지 않을까? 어, 내가 갈 곳을 조금 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내 수단을 지금 이렇게 자도 돼? 지금 일어나서 상품 하나라도 올리면 돈을 조금 더벌수 있는데 너 지금 이렇게 자도 괜찮은 거야 정말? 저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잠도 잘못 이루고 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아프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런 사람인 거는 사실은 이제 이 평생을 너무 오래 살아왔다 보니까 이걸 다시 되돌려서 살기는 조금 힘들고 제 마음을 또 놓, 놓고 이렇게 좀더 내려놓자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 힘들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힘들다면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더 하고 이 불안함을 조금 더 감추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 주변 사람들을 네, 나로 해가지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뭘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으신 친구들이 좀더 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라 하면 은 얼마든지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같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어, 그러는... 네, 인생을 살고 있선, 있는 있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뭐 명언을 이야기하거나 그러기는 힘들지만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읽었던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뭐 종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려면 종은 조금 더 아파야 되고 어, 햇빛이 강할수록 그늘은 짙게 지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많이 힘들고 지금 내일 당장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는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음,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해내고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해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하고 지금 당장 뭔가 실행을 한다면 머릿속에 있는 것한 가지 정도는 꼭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 저 이름도 잘 모르는 김밥천국이라고 하는 시에서 올라와가지고 혼자서 고시원방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집을 서울 안에서도 이동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실 저도 있거든요 그치만 누구나 봤을 때도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충분히 행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고 음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도 조금 더 힘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음, 이렇게 방송을 줄이도록 하고요 어, 곧 4천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해서 찍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더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음, 우리 항상 유튜브에 항상 크로즈 매팅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된다고 라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만 줄이겠습니다.